이건 이거 이거 뭐러분 여러분 어, 오오오 어, 오오오어도어 흥미들 흥미들이에요? 저 이연수 그 도도새였는데 각자 미션 주잖아요. 네. 그거 절대로 안 끝나요. 아 그래요? 아, <웃음> 저, 진짜 미션도 안 끝나요. <웃음> <싶죠>? <웃음> 진짜 가도새도 가도새도 리필돼요? 미션이? 예, 네, 계속 리필돼서 아, 아, 안 깨져요. 아 버그 버그도 진짜 가도새는 왜 리필되는 데 가도새 없는데 그냥 도도새요, 일반 도도새. 는 묘실에서 났어요 근데 묘실에서 오른쪽 뱀미션 하는 곳에서 누가 썰고 올라가더라고요 양계쪽으로 뭐야 가막이 있을게요 플러스님이신 거예요? 나는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이럴 땐 기도해 살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게 <웃음> 살아 구석에 딱 막혀 있 <웃음> 진짜 어? 구석에 딱박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진짜 구석에 딱박혀 있는데? 슥? 썰어라고 다니라 그래 <웃음> 슥? 슥? 플러스님 후쿤님 네? 일반 미션도 안 깨는데요? 일반 미션 안 깨진다고? 그걸 무한리필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아니, 미션 안깬 거를 열심히 미션 깬 사람들한테 줘. 너무한 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미션 안깬 어? 거를 열심히 미션 하는 사람들한테 줘. 슈라슨 님의 스킬콜 기다리세요. 어, 뭐야 하룻들 왜 죽으셔. 아니 하룻님이 마이너스 님한테 빨리 가서 아무나 썰으라고 그러자마자 지금 하룻님이 시트를 발견됐네요. <웃음> 저는 하루님말 들었어요 하루님이 아무나 죽이라 그래가지고 <웃음> 아 그런일이 <웃음> 아이구야 오늘따라 양념치킨이 좀속기는구나 매운맛 3단계의 닭강정 컷. 굉장히 매콤해보이는 닭강정 아주 맛있죠 이코님이 가장 좋아하는지 그걸 넣어요 <웃음> 뭐죠? 뭐지? <웃음> 도류관 <도루간> 찬자? 조야나대잡은가 잠깐만 나 지금 세 번째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들은 거 같은데 한 벽씩 번갈아 가면서 이 자리에서! 조류간 대자예요. 조류관 찬자? 아 오케이x2 확인x2 여기가 약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인가? 어? 어? 어? 아, 불 꺼졌어 불 켜져 불 켜져 여기 불 있어 불 어, 있어 이쪽에 나... 있어 이, 여기 위에 위에 에 위에 에 위에 에 원래 이런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은 아. 무서운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닌자가 다 썰고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울까? 오오오오오오둘다 들어갔어 둘다 들어갔어 둘다 들어갔어 이건 이야둘 다야. 둘 다야 이거 균돼잉 균돼잉 이거 균야 아둘다 들어갔어 균돼잉 씨. 여러분 씨 어디라고요? 훈련장훈련장훈련장 그럼 잠깐 여기 다 서서 나뉘면은 리독 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쪽 보물방에서요 위로 내려와서 밑에 그 고스트님이 묘실에 계셨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거기 유인님 계셨어요 잠깐만 그 일단 음. 아까 한서쪽 보물방? 동쪽 보물방? 서쪽이라 했지 않았어요? <웃음> 동쪽 보물방에 저랑 영꽃저거님이랑 국밥님이랑 별님이랑 귤님 이렇게 다섯 명 있었거든요? 전기 꺼졌을 때? 저, 아, 저 그전에는 창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두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고스트님이랑 파인애플님이랑 유희님 세중한명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돌아다니다가 윤실에 있는 고스트님 만났어요 아 왼쪽에서 오셨어요? 맨날. 근데 유인님 근데 왼쪽에서 오셨는데 다시 왼쪽으로 가신 거예요? 둘중한 명인데. 저요 하나, 둘, 셋, 넷. 미션 하러요. 하나 두세네 미션 네 개. 흠흠 흠. 누 누구시죠? 아 별리, 별림. 예별 별림. 이거 저. 잠깐 잠깐 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어디어 어디였어 어디어어 위에 위에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 귤리 별리 어디갔어요? 리덕수님 무서워요. 리덕수님 오리 같아요. 조심해요. 리덕수님 오리 같아. 이거 귤님이랑 국밥님이 둘다 안개 속에 들어간 거 봐서는 둘중한명 오리야.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저 흉내쟁. <웃음> 흉내쟁이요? 그럼 국밥님이 오리야. 그리고 리덕수님이랑 최유인님 중에 또한명 있는 거지.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닌자 킬 같아요. 저 덕수도 한마 디 하자면 유인님이 불 꺼졌을 때 저는 유인님이 어딘지 모르는데 유인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리덕수님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유인님이 안 보이. 는 캐고 밟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저할말 있어요. 조르관찰자는 불꺼이도 보여요. 리덕스님은 직업 뭐예요? 저는 영매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몇 번. 그럼 리덕스님이 최유희님 만났을 때 리덕스님이 몇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 때는 안 죽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이거 죽은 지 얼마 안된 거예요? 위치가 희생이 되던 옆쪽에 시체가 두개 나란히 있었어요 내가 볼때 닌자킬은 아닌 거 같은 게거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 회, 횃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별님이랑 귤님이랑 저는 전기 꺼졌을 때 붙어있었거든요 희생의자 쪽에서 횃불 쪽에 서있었는데 그때 없었던 리덕스님이랑 고스님 둘중한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귤님을 의심한 이유가 근데 귤님이 분명히 위쪽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래로 내려가자면서 거기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 지름길로 가려고... 아! 그러면 이거 리덕스님이다 귤님이 흉내쟁이라 그랬어 근데 고스님은 귤님을 공격하는데 리덕스님 아무 걸안한거 보니까 리덕스님 아니야? 흉내가 있다고요? <웃음> 아유. 아 그러면 비둘기랑 흉내였던거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